Jump, jump, jump, j u 아! p jump, jump, j u m 나! jump, jump, jump, j 대떡은 이렇게 먹어야 m 맛이 나는 겁니다 모르셨나 m p jump, jump, 다 u m p j u m 정 jump, jump, 점심시간마다 이럴 거예요? 뿌리야 뿌리 점심 식사로 핑크 떡을 먹으면 뿌미가 떨어지는 겁니까 초마인데 점심 식사로 핑크 빵을 먹으면 뿌리 떨어지는 겁니까 초마템인데 점심 식사로 핑크 떡을 먹으면 뿌리가 떨어지는 겁니까 초마템인데 점심 식사로 핑크 빵을 먹으면 뿌리 떨어지는 겁니까 초마템인데 점심 식니 초마템인데 점심 식는초마인데 Ta-ta!